요즘은 따뜻한 햇살이 날 자주 반겨준다. 르포닐 AM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은 날 설레이게 한다. 라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기 위한 발걸음은 향긋한 빵내음을 막기 위해 서성인다. 여러 유혹을 참고 가장 눈에 띄는 딸기 앞에 멈췄다. 딸기는 나에게 단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었다. 시그니처는 아보카도 스무디와 딸기 라떼라고 한다. 하지만 난 멋진 머신으로 뽑아낸 커피를 마시고 싶다. 크림톤의 인테리어는 깨끗하면서 아늑한 느낌을 만든다. 최강이 가득하니 그 진가를 발휘한다. 진한 색의 원목보다 옅은 색이 줄을 잃었고 작은 정원은 시각을 통해 정신을 맑게 한다 귀여운 창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허리가 아프겠지만 괜찮아 넌 예쁘니까 3층은 햇빛이 가장 잘 비추니 비타민 D를 섭취하기 가장 좋은 곳이다 남녀 화장실은 층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곳에는 내 향수보다 더 좋은 향이 난다. 언젠가 이런 느낌의 스튜디오를 차리고 싶다. 곧 다가올 달달함에 흐뭇하다. 자르면 생크림이 넘쳐 흐를 것 같았는데 참 절제를 잘하나 보다 일어나서 처음 마시는 커피 맛은 그야말로 예술이다 사운드까지 이러면 반칙이지 않을까 싶다 이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 생활이라는 작은 꿈을 이루기 위해 좋은 기회로 주어진 이번 선택 여부가 앞으로의 내 인생에 어떤 변화를 줄지 어떤 선택 이후에 나는 이곳에서의 햇살처럼 더 열심히 빛을 낼 것이라 확신한다.